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SSD 품질 비교표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물론 좀더 다양한 제품들이 수백 개의 제품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 많이 클릭하고 많이 사고 많이 관심있는 1위부터 30위까지 수록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표를 어떻게 보는지 각 항목은 무엇을 뜻한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한번 주의깊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표를 정말 뭐지 도움되게 쓸수 있다 활용을 제대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점수 평가는 제가 내린 점수니까 뭐 높을수록 좋은 건데 무시해도 되고요 제품명은 말 그대로 제품명입니다 이거 그대로 검색하면 이 제품이 뜰 거예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파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기가, 500기가,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팔겠죠 250부터 1테라면 뭐 250부터 4테라까지 파는 제품도 있고요 가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가 연에 1000대 이상을 파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500기가이기 때문에 500기가 기준으로 가격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1테라도 요새는 만만치 않게 팔리기 때문에 1테라 가격도 이렇게 책정을 해놨고요 가성비 기준은 아시다시피 뭐 어, 용량 나누기, 뭐,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네, 요걸 500기가, 가장 많이 파는 게 500기가니까,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당연히, 가성비 비용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도, 500기가 제품 기준으로 속도를 적어뒀습니다. 뭐, SSD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속도가, 500기가 짜리, 1테라 짜리, 2테라 짜리가 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500기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가 쓰는 거는 이 스펙 아니던데요? 좀더 높던데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더 낮을 수도 있예요 용량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컨트롤러 스펙에 따라서 사실, 그, SSD 품질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뭐,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거까지 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거는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컨트롤을 썼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높을수록 최신 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층수가 많으면 은 데이터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폭넓은 공간에 데이터를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자체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불량률이 좀덜날 확률이 높고 토글 방식 같은 경우는 뭐 SLC, MLC, TLC, QLC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각기 뭐 싱글 레벨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이 있거든요? 어, SSC가 제일 좋긴 한데, 이 기업용 아니면 서 나오지도 않고, m l c 는한 5, 6년 전쯤에 한참 유행하던 고급 SSD라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요새는 대부분 다 TLC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QLC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QLC는 진짜 굳이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TLC가 대부분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d 램 a m 캐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가당 1메가를 넣어주는 게 어, 그 정석이에요 근런데 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용량이 적으면 좀 페널티가 있어요 디렘캐시가 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맵핑 기능을 합니다 내가 저장했는 데이터가 어디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세팅값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접근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어, 더티 상태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기본적인 성능이 증가할 수 있다든지 그런 좋은 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용량이 많거나 속도가 빠를수 좋아요 D3보다 D4 메모리가 좋고 그리고 용량이 뭐512 메가보다 1테라더 는게더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S 같은 경우에는 길면 기수 당연히 좋은 거니까 보증 기간이잖아요. 어, 긴게 점수를 높게 받고요. 그리고 보증 수명이 AS는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둘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것 쪽으로 어, AS를 해주는데요. 어, TBW는 쓰기에 대한 보증 수명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쓰기 용량을 더 크게 보증을 해줄수록 좋은 겁니다. 숫자가 크면 커서 좋아요. 어, SLC 캐싱 공간인게 있는데, 이게, TLC 같은 경우에는, 그, 셀 하나당 저장하는 게, 뭐, 쭉 따져보면은, 8가지가 저장이 돼요. 근데, SLC는 2개가 저장되고, MLC는 4개가 저장된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옛날에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한 공간에 8명이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공간에 2명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TLC인데 TLC를 SLC로 어, 짧게나마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은 속도 저하가 덜 하거든요 특히 쓰기에서 그래서 이런 SLC 캐싱이란 기능을 쓰게 되는데 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쓰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용량 크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요번에 추가한 건데요 나레온 더티 테스트에서 캐싱 이후 속도 저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레온 더티 테스트 상태에서 보통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에 대해서 표기를 다 해뒀습니다 이게 진짜 실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품질 제품골라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요거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한줄 평가를 나눴는데 이건 그냥 우스개소리로봐도 되고 부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항목을 여러분한테 한눈에 볼수 있게 표로 만들어 둔 거거든요 분명히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 품질이 좋은 제품인지 한번 보죠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저 품질 제품도 한번 골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긁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980노말이 정말 잘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이거 작년에 제가 찍은 것만 봐도 9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8만 얼마? 9만 얼마? 이 정도 했을 건데 최저가가 지금 6만 원도 차지 않습니다 500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D램이 있는 제품하고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980노멀 미친 인가이 가격에 판다고? 와 삼성이 드디어 정식 줄로 왔구나. 저품질 제품은 고품질 제품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네. 삼성 브랜드를 붙여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막 신나라에 깠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5만 원대인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5만 원대인 제품은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을 정도로 진짜 제품이 몇개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5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1테라가 11만원, 10만원 살짝 넘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속도가 어찌든그 PCI 3 0을 지원하는 NVMe이기 때문에 읽기가 3,100, 쓰기가 2,600, 뭐 크리스탈 마크 같은 거 돌려보면 저 점수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컨트롤러는 사실 좋은 거 아니겠죠? 디램이 있으니까. 랜드 어, 같은 경우에는 오, 괜찮은 거 썼어요 128단 랜드 삼성꺼 토글 방식은 TLC입니다 QLC가 아닌 게참 다행스럽긴 한데 얘는 d 램이 없는 대신 호스트 메모리 버퍼라는 기능을 씁니다 시스템 메모리 일부를 빌려와서 뭐 용량은 얼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십몇메가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거를 어, 요거 캐싱 기능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페널티가 있긴 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 빌려오는 거니까요 어, AS 기간이 5년이에요. 꽤 깁니다. 그리고 t b w 도 평균치는 됩니다. 평균이 한300 정도 되는데 얘가 500기가 기준으로 300을 보존을 해줍니다. 어 SLC 구간도 긴 편에 속해요. 100기가니까요. 어, 뭐좀싼 마이들 보면 은 50, 막10몇이회밖에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SLC 캐싱 구간에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어, 셀의 수명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으면 은 이 TBW나 뭐 S 간을 좀 낮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상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네는 뭐 기술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여유 공간을 많이 둔 건지 SSC 캐시 공간을 꽤나 길게 둡니다. 하지만 얘가 뭐예요? 디램 리스죠. 디램 리스다 보니까 나레온 테스트를 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2000 정도의 속도가 나온대요2 0뭐 100에서 뭐2300 400이 정도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캐싱 구간이 딱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100기가 넘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순간, 얘가 속도가 5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SATA 방식의 SSD 수준까지 훅 떨어져요. 근데 이게 또 1테라 기준이기라서 여러분이 500기가 째 사면은 500도 안 나와요. 300, 뭐 250, 24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삼성 치고는 솔직히 980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좀 아쉬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타보다는 품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타 같은 경우에는 나리온 테스트를 했을 때500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싼 맛에 쓴다 뭘 안할게요 가성비 제품은 맞습니다 뭐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사타보다 좋은데 사타보다 싼 가격이니까요 근데 이게 품질이 좋냐고 물어보면 하,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뭐 2만원 3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이 제품 대신 P31을 쓰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구출고 앱을 쓰라고 하든지요 얘가 사실 더티 상태에서는 그리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싼맛에 쓰신다 그러면 한번 추천해볼만하지 않냐라고 얘기할게요. 어, 870 에버가 있습니다. 870 에버 야 980보다 비싸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끝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D램이 있다고 이 속도를 따라나요? 아니요. 나름 더티 테스트 하면은 속도 못 따라와요. 뭐 SLC 캐시 공간도 적고 속도 떨어지는 것도 더 크고 기본 속도도 안 납니다. 왜? 사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명이 더이 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879예보안 씁니다 안쓸것 같아요 요새는 엔다트쓸수 있다면 굳이 사탈 쓸 이유는 없어요 안쓸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SK하이닉스 P412입니다 이거 저도 제품 몇개 팔아봤는데 아직까지 뭐 초기 불량은 없고 환성 이슈도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잔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좀 세요 500기가 기준으로 980에 2배가기 넘습니다. 13만원입니다. 어, 얘 1TB보다도 더 비싸죠. <웃음> 1TB는 20만원. 어, 가성비는 당연히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져요. 근데 속도는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려 7000에서 4700 그러니까 앞에가 읽기, 뒤에는 쓰기.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 SK하이니스의 최상위 컨트롤러 쓰고 있고요. 랜드도 어, 지금 나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제일 좋은 거 176단 랜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에서도 지금 상용에 있는 게 200단 넘는 애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176단이면은 최신 기술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어, TLC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를 사용했어요. LPDDR4. 이게 발열도좀 낮고 전기도 좀 적게 먹습니다. AS 5년. 거기에다가 보증 수명도 꽤 깁니다. 평균이 300인데 얘는 500이에요. 에세싱 캐싱 구간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160기가. 아 어, 평균이 1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160이라서 나름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다가 어, 1테라 기준으로 더티 테스트에서 용량이 캐싱 구간은 끝나더라도 이 160기가 끝나더라도 1,400대를 유지합니다. 어, 980보다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1 테라 기준으로요 그리고 더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캐싱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보시다시피 쓰기가 꽤 준수하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캐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온대요 이거는 500개 기준이고 얘는 1 테라 기준이니까요 제가 1 테라 로 박아놨죠 1테라는 보통 쓰기 속도가 더잘 나옵니다 벤치 점수도 정말 잘 나오고 사실 어왜 비싼지는 알겠어요 고급 제품이야 고품질 제품이고 뭐라 할게 딱히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죠 비싸요 <웃음> 아, 소비자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너무 비싸서 좋은 제품이 하지만 강추하기는 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보통 게이밍에서는 p c i 3.0이랑 4.0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다음은 어,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P31이거든요 P3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41의 전 버전이겠죠 요거는 p c i 3.0이기 때문에 음, 가격 자체도 이제 합리적이고 8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 1타에 15만원 그러니까 평균 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게 평균 가격이에요 이 30종이 평균 가격 근데 그와 흡흠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가성비 평균치 1 5 4원이 평균인데 155원 자, 읽고 쓰기 3500에 3200 PCI 3.0에서 거의 풀스펙에 나오죠 이게 뭐별자리라 그러던데 밑에 <웃음> 세피러스 맞나? 아닌데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별자리랑가는것 같아요. 새 페우스? 어... 제 <웃음> 여기 별자리 얘기하느라 갑자기 렉이 걸렸는데 일단 제가 0은 약하니까 넘어가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128단, 176단 이전에서 가장 좋았던 고,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요새는 PCI 3.0은 128단 랜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TLC의 DDR4 512 DRAM도 보시면은 기가다 1메가를 지켜서 집어넣어놨습니다. 5년에 750에 750 얘는 500기가고 1TB라고 TBW 보증 수명이 똑같더라고요. 보증 수명이 상당히 높은 편에속끌 겁니다. 750이 넘는 놈이 없거든요. 500기가에서 500기가에서는 없어요. 아마도요. 어, 없네. 얘가 500기가 중에서는 제일 높을 거예요. 1 테라에서는 넘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보통 1 테라에 좀더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얘가 보존 수명이 더 높거든요. 근데 500기가에서는 얘가 가장 준수하다. s s c 캐싱 구간도 평균치가 100 정도 될 텐데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펙이 평균치거나 평균치보다 약간 상요합니다. 나련 더티 테스트 할 때도 기본적으로 2500의 쓰기 속도를 보여주고1 테라 기준으로. 그리고 속도 저하가 생기고 난 뒤에도 P41하고 맞먹을 정도의 1400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준수한 성능입니다 어, 970 EVO 플러스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요 970 EVO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저전력이라서 방열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준수한 SSD입니다 심지어 저거 제가 지금 팔면서 불량을 1000단위를 팔았는데 한 개인가 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불량도 거의 없는 제품이니까 믿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한테 만약에 SSD M.2로 추천해달라고 하면 은 저게 가장 베스트 제품입니다. 성능이 1위가 아니더라도, 뭐,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가격과 품질과, 어, 예, 스펙, 다 평타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P5 플러스입니다. 요거 요새 물어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PCIe 4.0인데, 가격이 꽤나 저렴해요. 1 테라 기준으로는 P3이라고 거의 동급이고요. 그리고 500 기준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만, 8000원? 이정도밖에 차이 안나니까 한번 넘어갈 만 가격이라는 거죠 스펙은 PCIe 4.0이니까 당연히 P31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뭐 랜드 품질이 나쁘지 않죠 176단 랜드 최신 랜드를 쓰고 있고 TLC에 어, 얘도 LPDDR4 512를 쓰고 있더라고요 AS5년에 음, 보증수명 중에 TBW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얘가 SLC 캐시 구간이 꽤 커요 이것 때문에 아마 보증수명이좀준게 아닐까 라 생각합니다 300기가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동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SSC 캐싱 구간이 끝나는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끝나버리면 속도가 크게 저하되는 <웃음> 무려 그냥 사타급으로 크게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뭐 이것까지 갈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나레온터티 테스트에서 성능저하가 큰 페널티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려 300기가 되니까요 음, 여러분 이걸 가성비로 쓴다고 할 때는 별로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제품보다는 불량률이 살짝 높은 편에 속하고요 어 가격이 1TB는 가성비가 있어 보이지만 500기가는 별로 가성비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때 500기가 기준으로는 별로 추천 안하고 싶고 1TB일 때는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아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P5도 그냥 P5 아니고 P5 플러스입니다 자 그다음은 한때 가장 잘 팔렸던 제품 PN9A1입니다 한 1년 전쯤에 혹은 6개월 전쯤 그 사이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인데요 이유가 있죠 일단 병행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a s 기간 짧아요 어, 짧은 대신 뭐다? 싸요 쌌습니다 옛날에는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얘가 제일 쌌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980 가격에 비교해도 이거 PM910이 더 싸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근데 지금은 지금도 싼건 맞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근접해졌어요. 평균 가격이 약 79,000원이잖아요. 평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4,000원. 어, 1테라 가격도 평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얘도 15만 원입니까?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데 옛날만 한 느낌은 없어요. 어, 속도 6,905초. 0 c i e 4.0이겠죠? 4.0이고 랜드는 128단 랜드 스위커 t l c 입니다 뭐, 디링캐시도 1대1로 넣어줬다고 보시면 될 거고, AS는 유통사에 따 다르더라고요. 1년 혹은 2년입니다. 스티커에 적혀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 수명 뭐 평균치 됩니다. 300. SSI 캐시 무관 뭐 평균치 됩니다. 속도자 음 그래도 좀덜 떨어져요. <웃음> 덜 떨어집니다. 아, 막이 400까지 떨어지거나 500까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어 걔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한두배 정도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속도가, 속도는 어, 여기 5,000원에 적는데왜 이게 1,900밖에 안 나와요? 얘가 버그가 있어요. 특정 조합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쓰기 속도 저하 이슈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1,900이 나옵니다. 그 이슈 당첨이 안 되면은 4,000에서 3,800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피를 돌렸을 때 1,900이 나와가지고 그냥 1,900을 표기 놨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4,000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할게요. 뭐 어쨌든, 조합에 따라, 혹은, 뭐,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속도 저하가 있더라도 사실 쓸만한 제품입니다. 왜? 읽기 속도는 크게 문제 없고 쓰기 속도만 저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SSC 캐시 끝나도 뭐, 천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로 이 제품 쓰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옛날만큼. 1티어급으로 추천하기 좀 어렵고, 이제는 1.5티어나 2티어 정도 내려왔다 고 보시면 되겠네요. PM901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론 MS500입니다. 이거?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980 프로 쓰십시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실 컨버션 컨트롤러라서 기본적 으로불량률이좀 있다고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뭐, 낸드도 이제 좀 구형이죠. 64단 인데 뭐, 스펙상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굳이 이돈 주고 980 980보다 못하잖아요. 이 980보다 많은 비싸고. 굳이 이돈 주고 안살것 같죠? 네. 평점도 별로 높지는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SN570 요새 뭐 가성비 컴퓨터라고 그러면서 이거 맨날 넣어가지고 그 완포체 견적 짜는거 봤는데 카세치 이거 을뻔야차이980 넣으십시오 왜 그런지 잘잘 잘 봐요 980이 일단 더싸 어? 스펙 자체는 비슷해 얘는 쓰기가 좀 빠르고 얘는 읽기가 좀 빠르네요 어, 샌디스크 컨트롤러 쓰고 있습니다 어, 표기 있는 거 밑에 마킹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샌디스크 112단 랜드 샀습니다. 어, 980나 비교했을 때는 980 랜드가 좀더 좋겠죠. 그리고 똑같은 디램리스에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쓰고 있습니다. HMB라고 하는 거. 그다음 5년의 s 에 300에 600. 거의, 거의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SSC 키준 거간이 매우 적습니다. 얘는 이제 여유 공간을 별로 안 넣은 거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명을 맞추려고 하면 SSC 키 공간을 크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용량을 많이 넣더라도, 얘는 속도가 크게 떨어져요. 사타 수준으로. 얘도 떨어진 건 똑같은데, 얘는 100메가급이고, 얘는 13메가급인데,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 기본 스펙도 얘는 1300 나오는데, 얘는 2200이에요. SN570? 알아면안 삽니다. 어, 뭐야, 이거 설명 잘못 적어놨네. 음. 980 노멀에, 하위호화. 나라면 안삼. 아, 이거 카피하다가 잘못했나봐요. 여튼, 그래서 저는 SN570은 비추천하겠습니다. 그냥 비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980 Pro입니다. 980 Pro는 뭐, 명실공이 한동안 1위 자리에 있었던 제품이죠. 그래서 가격도 한동안 1위였습니다. 지금은 뭐, P41한테 밀려서 1위는 아닙니다. <웃음> 근데 둘이 2,000원 밖에 차이 안나요. 뭐가 더비싸다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 나, 나이 차이가 안나고. 그나마 1테라쯤 가야 한 2만원 쌉니다. 3만원, 2만원. 가격 차이는 별로 없죠 음, 스펙상 업체한테 치락합니다 P41하고 랜드는 아무래도 나온지 좀된 제품이다 보니까 128단 랜드 쓰고 있고 얘도 그 DDR4, LPDDR4 쓰고 있고요 5년 AS의 보증 수명은 솔직히 P41보다는 낮습니다 TBW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 s c 캐시 구간도 조금 밀립니다 근데 얘는 캐싱 구간이 끝났을 때, 쓰기 속도 저가덜 합니다. 2000까지 나와요. 이거 나름 큽니다. 중요해요. 물론, 이거 160기가나 90이나 다쓸일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 솔직히는 게임 고용량 받으면 요새 180기가, 200기가 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그게 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 뭐, 최근에 했는게뭐 있더라? 뭐, 청소는 게임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웃음> 하여튼 간에, 그, 다운로드 받으니까, 무료라 그래서 내가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180몇 기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얘는 속도 조화가 생각보다 덜 나고, 얘는 더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근데, 전체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사실 P41이나 980 프로랑 비슷, 비슷해요 뭐 벤치에서, 조금 짧은 구간이 아니라면, 다양한, 뭐, 4K 랜덤이라든지, 이런 거 좀, 좀 다양한 거, 다양한 항목을 쟀을 때는, P41이 조금 더 성능이 높다고 나옵니다. 뭐 더티 더티 테스트는 980 프로가 좀더 좋았지만 그래서 뭐가 특별히 좋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실제로 스펙도 비슷하기 때문에 평점도 비슷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980 프로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여전히 쓸만한 제품이고 다만 가격대는 조금 비싸더라 p 4 1처럼 그래서 강추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산 좀 넉넉하신 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그 다음에 이제 970 에버플러스 보겠습니다 970 에버플러스는 지금 와서 내가 추천을 잘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은 P31이랑 비교하면 가격이 비슷해요 맞죠? P31이랑 가격이 비슷하고 스펙도 비슷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판매해보니까 P31이 불량이더 낮은 것 같아요 다른 한목도뭐다 비슷합니다 예, 쓰기 속도 저하되는 거나 뭐. <웃음> 솔직히 그냥 거의 다 똑같아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구치고 에보플러스는 전력 소비량이 P31보다 약간 높아가지고 조금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방열판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물론, 정말 하판에 있는, 그러니까 저 에세스 때 하판에 밑에 구리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발열해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온도가 높아요. 비상일거다 쓰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글카 밑에 깔려가지고 가끔 온도 높아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이에요. 자주는 안 생겨요. 그래서, 굳이 둘는고 본다 그러면, 제가 막상 썼을 때 조금 더 분량이 낮았고, 그리고 좀더 온도가 괜찮았던 P31을 우선적으로 쓸것 같아요. 특히 노트북이면 P31. 데탑이면은 뭐그 발열이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좀더싼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에버 플러스를 점수를 매겨보니까 이상의 하이닉스보다는 점수가 좀안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TBW 보증 수명, 그리고 SSC 캐싱 구간, 요거 두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요거 두 개가 좀 차이가 났고 나머지 스펙 거의 비슷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결론은 그래서 둘 중에서 뭐추천한데 P31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PM9A1 요것도 한때 가성비로 많이 쓰던 제품이죠 얘는 가성비를 한참 쓸 때가 1년하고 도 6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는 딱히 막 크게 가성비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 사실 만 원만 더 주면은 보증수명이 더긴 정품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근접했어요 예전에는 한 2만 3만 원 차이 났으니까 추천했었는데 을 지금 그렇진 않아요 스펙상으로는 그냥 에버플러스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 에버플러스보다 좀더싼 가격 8천원 그리고 보증을 조금 포기한다 그런 차이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거보다는 이둘 보다는 p 3 1이 조금 더 좋다 돈을 만 원을 더 주더라도 혹은 8,000원 더 주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다음에 SN770입니다 아니 뭐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게 조금 아깝다 할 정도로 딜앤리스 제품인데 블랙이라는 이름 붙였는데네 싶어요 원래 웬디 블랙은 고성능 제품에다가 붙여주는 라벨이었는데 요즘는 아무 때나 그냥 붙이는 것 같아 내가 왜이 소리를 하냐면 이제 저는 샌디스 컨트롤 별로 안 좋아해요 불량률 자체가 높아요 근데다가 딜앤리스야 물론 호스트 메모리 버프 기능 쓰긴 합니다만 하... 랜드도 솔직히 딴 데에 비해서 충수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뭐 보시면 스펙 자체도 낮아요 그 수밖에 없지 그냥 이거 저가형이라고 봐야 돼 물론 SSC 캐싱 구간이 매우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SSC 캐싱이 끝나서 속도잡아되는거 보기는 어렵을 겁니다 진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돈 주고 굳이 이걸 쓰겠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하 지금 8만원이잖아요, 8만원. 5 0 0개이지전 8만원이라고요. 8만원이면은, 솔직히, 그냥 P31도 살수 있고, P5 플러스도, 만원 더 주면 넘어갈 수 있고, 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가격이 있어. 아니면 뭐, p n 9의1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싸. 만원 정도. 근데 보다 음, d r 도 있어. 물론 AS 기간은 좀 짧지만 그래서 얘에세싱 캐싱 구간이 인상적으로 길다 빼고는 스펙이 떨어지거든요 추천하기좀 어려요 워 점수가 높더라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팔아먹으려면 그리고 이게 뭐 블랙이 뭐냐 블루라고 이름 바꿔라 <웃음> 너무 신날한가? 자그 다음은 키오시아 엑셀리아 M.2 제품 보겠습니다 가성비로 가끔 추천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예전만한 가성비는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980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 가지고 얘가 64,000원인데 애매해요 왜? 읽기 쓰기 속도 자체가 절반 수준이에요 어, 키오시아는 도시바에서 분사한 곳이기 때문에 도시바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봐도 상관없긴 한데 어, 키오시아 자체 낸드와 컨트롤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DDR3 메모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가성비 제품이니까 일단 캐시는 있는 게 무조건 좋긴 한데 포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웠나 봐요 5년 AS에 TBW가 조금 평균치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어, SSC 캐시은 평균형에 속하고 쓰기 속도 저하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음... 그래도 사타보다 빠르다 저하되도 사타보다 빠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년 전만 해도 솔직히 살 만한 가격이 있거든요 6만원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989쓸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성적 989 쓰지 말라 그러더니 디기 좋아하네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애초에 <웃음> 6만원 이하에 살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서 그래요 <웃음> 내가 별로 989노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막 200만원 견적에 989 노말로 넣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넣냐고 야그 만원 만오천원만 더 주면 훨씬 좋은 제품 쓸수 있는데 200만원 견적에 1% 2% 아끼겠다고? 그러지 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음> 아, 시게이트 바라쿠다 Q5 입니다 이것도 요새 엄청 많이 넣던데 제발 좀 넣지 마요 왜요? QLC 입니다 QLC가 뭐 어때서요? QLC는 쿼드 레벨 셀이라고 하는데 얘가 셀 하나당 데이터가 16개가 들어가요 <웃음> 이게 감이 안올 텐데 TLC는 6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16개가 들어간다니까 16개가 들어간다는게 뭔소린데요데이터락 아, 하면 좀 이상한데 그 우리가 얘뭐 0.1, 1.0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고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어 그래서 솔직히 TAC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디 l 리스크가고 그리고 보조수면 TBW도 낮아요 그냥 싼 마이 제품이야 근데 안싸싼 <웃음> 마이 제품인데 안싸어 이거 가격이 잘못 적었나? 왜 이렇게 비싸지? 잠깐만요 네, 검색 좀 해볼게요. 이상할 정도 로 비싼데? 근데 그래도 저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가격 맞나? 제가 표기 실수할 수도 있었으니, 까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 아, 실수 안 했네. 야, 이거 왜 이리 비싸냐? <웃음> q 시인데 이거 왜 이리 비싸? 어, 미쳤구나 팔생각이 없나보네 <웃음> 자, 자 이거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웃음> 아니 이거 왜이렇게 싸 <웃음> 얘가 어 테스트 해보니까 나레온 테스트 돌리면은 <웃음> 캐싱구간 끝났을때 속도가 하드보다 느려요 보존 수면도 짧고 캐시 특유의 캐싱이후극게한 상능자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쓰지마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씨 이거 왜이렇게 비싸? 너 지금 잘못본거 아니지? 다시한번 보자 아니 미친 QLC를 왜이렇게 뭐 비싸게 팔? 파... 판매물도 많은데? 아니 모르겠다 팔생각이 없나보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타무즈 GK600 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웃음> 얘는 뭐컨트롤도 혼용으로 쓰고 랜드도 랜덤으로 <웃음> 어디 끝인지 알 수가 없네요 내 품질이 좋을 수가 없지 이거 어뭐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타 제품인데 딱히 가성비도 안좋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S31 사타 제품이에요 품질 괜찮아요 사타치고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이걸 8만 주고 산다고? 8만원면살수 어, 있는 제품 정말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어 쿠다 이 파이어 쿠다 한번 물어보신 분들, 진짜,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계속 있는 것 같은,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살만해요. 살만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딱그 정도로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가격이 일단 거의 제일 비쌉니다. 거의 제일 비싸요. 뭐, 1 테라 기준이든, 5 1 2의기준이 거의 제일 비쌉니다. 스펙은, 500개 기준으로는 쓰기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읽기 속도는 아주 준수해요. 파이슨 컨트롤러의 최상위 제품 중에 하나인 E18을 쓰고 있고요. 욕 아닙니다. 마이크론 랜드 최상위 랜드 176단을 쓰고 있어요 TLC고 DDR4 5년 근데 얘가 보증수명이 매우 깁니다 500개 기준으로는 보다 높은 놈이 있는데 1테라 기준으로는 보증수명 t b w 가 1000이 넘는 애가 없거든요 얘가 1등이에요 물론 SSC 캐싱 구간이 좀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평균치가 100인데 얘가 85니까 좀 짧긴 하죠 근데 그 캐싱 구간이 끝나도 속도가 2000정도 유지가 돼요 준수합니다. 어, 얘네 장점은 그겠죠. 압도적인 TVW 보증 수명. 쓰기에 대한 보증 수명.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토렌트 용으로 쓰기 참 좋을 것 같아. SSC 캐시 구간 끝나도 준수한 속도. 2000 정도면 진짜 준수한 속도에요. 2000까지 나오는 별로 없거든요. 뭐, 980 프로나 그쯤 나오고. 그리고 뭐, 짧은 구간 쓸 때는 스펙에 근접한 성능이 나옵니다. 아...불량률은 솔직히 내가 몇개 안팔아 봐가지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분량이 없긴 했었는데 얘는 내가 뭐천 단위 파거나 그런 게 아니라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몇십 개 팔아 본것 같아요 불량은 아직 없었다 상급 제품 중에 하나고 충분히 괜찮은 준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점도 가장 높게 받긴 했어요 근데 가격도 가장 비싸다 뭐 그런 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고 싶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ADATA SU-6550 여러분 아시죠? 새 그림 그려진 SSD는 사는 거 아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하겠습니다 알아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뭐 리얼텍 컨트롤러 썼는데 아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이거 뭐 하드보다 느려져 나중에 보면은 이게 더티 상태로 가면 안써 안써 안써 디레미 쓰고 가격도 안써 아 그냥 980써 인텔 670P 일단 QLC입니다 QLC 치고는 준수한 성능인데 더티 테스트에서도 물론 뭐 이게 4타 정도 속도이기 때문에 QLC 치고 준수한거지 TLC보다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뭐 DRAM 캐시가 더 있긴 해요 용량이 절반이긴 하지만 TBW 기준으로 보정수명좀 짧고 SSC 캐시는 건좀 길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실리 컨버션 컨트롤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분량률 늘 높았어요 뭐 sm 22xx 시리즈 대부분 다 분량 높았습니다. 특히 2 e, 2 6 x 시리즈는 다 그랬어요. 632든 65든 다 분량 높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아니 뭐 ox도 분량이 높았던 것 같아요. 실버는 진짜 그 널리 팔린 것치고는 너무 분량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고 싶고 이 가격대에 980 보면은 가격 이 똑같거든요. 근데 스펙이 저봐다 좋죠. 일단, 뭐, 평지자차도 높고, 여기저기 스펙이 다 높잖아요. 보증 수명이라든지, 더티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 딱 봐도, 딱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670쓸 바에는 그냥 980쓸것 같아요. 아니, 980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 똥이냐, 된장이냐, 막, 이런 구분하는 느낌에서 봤을 때, 980이 똥급은 아니야. 뭐, 설익은 된장급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그냥 980쓸것 같다는 얘기예요980 별로 안 좋아해, 나. <웃음> 그 다음, 타무즈 GK300입니다. 음, 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왜요? 아니, 그냥, 지금까지 쭉 설명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왜비추천는지 알겠죠? 디램리스랑 다름없죠? 물론 뭐, 3 2 b 가더 있긴 하지만, 없는 건 다를 바 없어요. 아니, 뭐, 사타 방식이고, 가격도 별로 안 싸.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스타의 M720. 야 이거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제일 싸요 500개 기준 진짜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컨트롤러가 이제 마벨의 CTO가 따로 나와서 창사한 회사에서 만든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자체는 컨트롤러 디렘 리스 제품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어, 얘네 컨트롤러가 네 종류인가? 세 종류? 아네 종류였던 것 같아요 네 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밑에 거 바로 위에 거 그러니까 중하위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랜드가 뭐하는지 미확인이었어요 마킹 되는 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어, 디렘리스고 호스트 메모리 버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보증 수명을 표기 를안나서 모르겠고 a s 에간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제품 못구해봐서 테스트도 못 해봤어 물론 바이오스타니까 e m t 에서 a s 에서 AS는 좋겠지만 제품 품질이 과연 좋을지는 의문이 합니다 엄청 싸긴 한데 국내 해외 둘다 리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모르겠어요 나 추천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제품이 괜찮으면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공개하거든요. 랜드도 막 공개하고 보존 수면도 공개하고 우리 뭐어 실제 테스트할 때 속도도 얼만큼 나오더라면서 S-C 캐싱 구간이 보일 정도로 막 테스트해서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어. 추천하기좀 어렵네요. 일단 거의 제일 쌌어요. 그 다음은 타무즈 g k v 7 0 0입니다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판매가 되나본데, 어, 최하이, 실리콘 모션의 거의 최하이 컨트롤러가 되었습니다. 263XT. MVMU 중에서는 거의 최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렘 리스고, 보정 수면도 좀 짧고, 속도 저하가 어지간 사타급보다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주장이는 어렵겠죠. 평점도 높게 받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대도 애매하고. 그 다음은, a d a t a XPG S40G입니다. 음, adet에서 엔더트 led 이런 거두개 내놨는데, 그 중에 한 개에요. 8만원입니다. led가 들어요, 무려. <웃음> 반짝반짝 합니다. 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리얼텍 컨트롤러, 신뢰도가 실리콘모션 보다 낫습니다 근데 낸드가 64단, 96단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다가, d r m 이 ddr3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용량도 좀 적어요. 근데 5년 as의 보증 수명도 나쁘지 않고, 캐싱 구간이 꽤나 민이다 350개가 다못 쓴다고 얘기했죠 평균적으로 여러분 쓸때 1900의 속도 가까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350을 어떻게 우겨 넣어서 다 집어넣으면 은 420까지 떨어져요 아 종합평가는 못쓸 제품은 아니야 그냥 그냥 이쁜 LED들은 제품 가성비는 좀 떨어지고 스펙은 동일한 가격에 다른 제품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LED에 미쳐있다 그럼 한번 좀 고려해 보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피트입니다. 이것도 내가 진짜 극혐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 이건 뭐 특가 PC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 일단, 62,000원. 뭐다? 980보다 비싸다. 음, 속도? 별로 안 좋다. 어, 딱 봐도 2300에 940이면은 매우 높지 않다. 파이슨에 거의 최하위가 들어가 있다. 파이슨 E13E 있고 2 3 t 가 있거든요. 근데 E13T가 더 스펙이 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낸드도 별로 마음에 안든거 들어가 있다. QLC다 QLC 몇개 되지는데 않그 그중에 QLC다 디램리스다보존수명도 짧다 5년이지만 t b w 가 용량이 얼마 안 되죠 캐싱 구간이 길긴 한데 이것도 다 쓰기 어려워준다 캐싱 구간이 길겠죠 이런 게다 뭐예요 수명이나 QLC고 뭐 디램리스고 그러다 보니까 캐싱 구간을 짧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품질 나머지 부분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려고 캐싱 구간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 덕분에 쓰기 보증 수명이 까지는 거고요. 근데 캐싱 구간 다 쓰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뭐 2000속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1테라 기준으로 만약에 저 캐싱 구간 끝나는 순간 속도 조화는 하드보다 느립니다. 하드가 100 정도 나오는데 이 67이에요, 67. 어쨌든 그래 뭐캐싱공원 송조님 이거 뭐 어차피 도래 안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안오긴 하지 그러면 써도 되는거 아니에요? 어 이거 보증수명이 짧잖아요 응 가격도 별로 안싼데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980 쓰라고 아니 지금 밑으로 가면 갔어요 980이 선녀처럼 보여 사실 나 진짜 980 정말 싫어하거든요 980 노말 근데 980이 선녀처럼 보인다니까 그 다음에 q c 아엑셀리아사타버전입니다 고만 아, 알아보도록 하자 어, 볼거 없다 전구가 속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출렁임 없이 아니 출렁임은 있는데 평균 속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근데 이 가격에 이걸 안 사지 P&I n CS900 아 요것도 뭐 솔직히 좋은 제품은 아니야 사타고 속도자도 좀 심하게 일 나고 0점 받았네 야좀 심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품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내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 평가 한줄 평가 음 안써 아 너무 심했나 얘다 안쓸 것 같아요 <웃음> 그 다음에 웬디 블루 한때는 메인으로 정말 많이 팔았던 제품입니다 얘가 6만 얼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6만 8천 이할때 어, 그때는 엔더 투좀싼 거라 해봤자 8만 하던 시절이라서 2만원 싸다. 뭐, 그냥, 여러분, 사타 써도 되겠다. 심지어 그때는 엔 n 트 슬러시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뭐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요. 안 써. 어, 사타는 안 써. 어, BX500 좀 넣지 마. BX500. 980하고 가격 차이 거의 없어요. 이거 왜 넣어? 어. 야, 실모 2 5 8 x t 유명하지. 불량률 많기로. 아니, 안 써요, 이거. 안 씁니다. 특이하게 240기가짜리는 TLC고 500기가는 QLC던데 어쨌든 이거 안쓸것 같아 파열쿠다 530이 또 들어가 있네요 3 2건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던데 히트싱크 창작 버전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열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판 달린 만큼 가격이 비싸졌다 얼마? 3만원 비싸졌다 솔직히 그냥 530 사서 방열판 만짜리 하나 달아라 그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위부터 30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성조가 뭐 추천인지 알 거예요. 어떤 거 추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이 충분하다면 p 4 1이나980 프로 혹은 파이어쿠다 530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싶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PC를 맞추는 유저 250만 원, 300만 원 혹은 500만 원여러 정도 가격대에 맞추신 분들은 이거 갈 자격이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교님 일반적인 뭐한 100만에서 200만 원 사이에 많이 쓰는 그런 게임 PC는 뭐 쓰면 좋을까요? 네, P3를 쓰십시오. 딴거안 쳐다보도 됩니다. P3를 쓰십시오. 뭐 하나 단점이 없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타 아니면 중상타 정도 됩니다. 저거 쓰면 돼요. 저게 갑자기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9700 에버플러스 쓰시고요 성균님 저는 예산에 100만원 아니면 뭐 80만원 아니면 간단히 50만원 4분 용도이 정도 정도로 좀 쓸만한거 없나요? 가성비 있는거 있잖아 이가성비 있지 980 네, 980 진짜 싫어하는데 100만원 견적이 안되면 이거 넣어도 뭐 그래 그는합니다 어차피 6만원대살수 있는게 없어 나머지 워낙 진짜 똥같은 제품들이라서 <웃음> 아, 미안하지만 뭐사실인걸 어떡해 이거 쓰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저랑 음,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생각 밑에 댓글로 적어 주시고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아마 표 만들다 실수했는 부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있으면은 수정 좀할수 있게 여러분 밑에 댓글,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줘야지. 야, 성자, 저 컴퓨터 잘 모르는구만. 적어도 틀리기 적어 놓고, 아, 표 대충 만드네. 믿고 봤는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야, 아이, 성자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마 밤늦게까지 작업하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요거 좀 수정해주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자, 그럼 호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막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어차피 표에 대, 다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니까, 자막 생략하고 영상 올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